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의 재밌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나실래? 일단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 야, 다렙비아 설마 포자 있겠냐? <웃음> 확률 봐. <웃음> <웃음> 아, 개 같은 게, <웃음> 아이씨. 아, 하물까지 이렇게 빼놨는데. 아, 개 열받네. 이거를 못해? 아, 이걸 마지막에 못하고 가네. 아, 아, 진짜 개같이 열망했다. 이걸 못한다고? 말이 돼, 이게? 안요 어! 유조스뭐 <웃음> 가져와야 돼? 판단에 가져와야 돼? 물고기 가져와야 돼? 아이 아니 다이어트 중일수도 있잖아 다이어트 어? 잠깐만 하나 더? 어. 어, 잠깐만. 왜칼 맞았네. 뭐라 그렇지? 모리 아침까 맡겨서부사한테 전화 좀야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다이어트 들어가자, 그냥. 네. 다이어트 하면 갑시다. 어야에 너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좌회전 해야지 오 뭐야 오오 어 그거 어? 왜두 개죠 물고기 두 개는 적용되는 건가? 오 h 안발렸어 <웃음> <웃음> <웃음> 나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골드린 도발을 해야되지발자발라까거거자여자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아 가자. 여기까지 가여야돼요 그래서 도발 발라야돼서환지발라둔거예요 어! 어! 아 제발 악마! 어? 아 근데 짭가는 못 먹는데? 한 턴, 한턴 버리고 다음 턴부터 가져가 이번 턴만, 이번 턴은 그냥 키우는 턴으로 가어 그렇지! 어 그렇지! 아 앵모가 안 죽을 걸 몰랐네 아 제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한턴 <웃음> 그렇지 한턴 키워 그렇지! 더웠다 더웠다 더웠다 더웠다 더웠다 더웠다 에이 이걸로 안되지 마술이 지금 브치7 <불호시> 3 980 980 980 980 잠시 후 <불호시> 아이고, 아이, 왜한 마리밖에 없어, 이거? 아한 마리밖에 없어? 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케이. 우와. 발에 사면서 갈까? 리븐 나와도 좋은데. 와우, 톤이. 네, 애초에, 애초에 3분에3분에 몇이야? 잠깐만. 뭐, 노래꾼 앞에 놨으면 큰일 날뻔 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나쁘진 않지. 엘리자? 와우스. 일단 얘 버리죠. <웃음> <웃음> 왜못 올렸냐고요? 내가 바보 멍청이라서. 아, 원래 다 죽어야 될 애들인데, 뭐 15딜 캡이 써가지고, 애들이 안 되죠? 얘도 생건데 사실. 카메라나 어, 더카메라나더 나오면은 이거 빼자 엘리자 나오실있어아 최망한 것 같아. 엘리자 나오면은 이득 보일 수 있어서 오오 엘리자? 잠깐만 되지 잖아더 나을 수도 있거든. 이게... 어... 일단 이거 하고... 오 너무 무서웠네. 아! 여기서 혹시 엘리자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웃음> 아 예쁘긴하다. <웃음> 아 너무 웃겨 그치아 너무 웃기네 이거. 다이대에게 왔나와. 한 마리를 못 잡냐, 이렇게 했는데. 나비.